자물잘 마셨어요 물물 물 마셨어요 빨리 끝내고 우리 그래, 게임하자 빨리 빨리 빨리 끝내고 아말 많이 해서 힘들어 죽었다 아 힘들어 좀비 하는 것도 힘들고 밥드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에마 뭐, 에 게임 하는 거? 게임 안들도 좋은데 빨리 하자 <웃음> 공부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하자.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공부. 그리고 놀 때는 오케이. 게임할 때는 게임. 아니 게임할 때 이거. 음그 비읍 있어요? 눈썹. 눈썹. 좋게 앉으세요. 네? 좋게. 좋게 앉아서 하자. 좋게 하리고 공부할 때는아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해. 어? 네, 이렇게 안쓰아 이렇게 할까? <웃음> 네. 공부할 때가 그렇게 하자밥 먹을 때도 요밥 먹을 때밥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짠 젓가락이 <웃음> 네. <웃음> 네. 네. 공부할 때딱 저렇게 하자. 가슴 피고 아빠도 가슴이 안피어서네 아니거든 자, 가슴 피고 아까 가가스기가로해안 돼가지고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자세가, 자세가. 여기. 여기 눈썹 눈썹 한번 찾아주세요 눈썹이 뭐야 눈썹 눈썹 한 찾아도 되겠다 눈썹 여기 눈썹이에 여기 눈썹 여기 눈썹, 여기 눈썹. 여기 눈썹. 여기. 엄마 이거 이거 야돼 이게 <웃음> 눈썹이에요. 눈썹 적어주세요. 눈썹. 눈썹이에요. 그럼 눈물. 눈물은 뭐예요? <웃음> 눈물 눈에서 물 나오잖아. 수유야 <웃음> 어, 눈에서 교주야슈. 교주야슈. 눈물 나오잖 띠로이로 슬퍼서가 아니라 바람이. 들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바람이. <웃음> 눈물이 이렇게 풍부. u 김치 n 먹었나? 나나여기 o k k i 김치? 매워서 매워서 아 매워 o z o Meozo. I p a 매워서 r o u n 김치 먹지? 아 김치 먹고 매워서 눈물이 c 매 i m o k o m 크삭. z o k a 가 크삭, 크삭이라 k k 썰매 썰매, 썰매. 깊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들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땡땡,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아, 근데 터키 쪽이라서, 크리스마스가 없지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어떻게 알파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어, 그 노래잖아. 아, 웃을까고. 아니, 에, 미. <웃음> 아빠. <웃음> 아빠. 아빠. 아빠. <웃음> 아니, 그래. 그래, 빨리 썰매. 이거한글배는거제 썰매요. 매 썰매, 썰 썰매. 썰매는잡아보요키 음, 쌀... 타고 아빠 스키 다 잡아봐 들어가고 엄마는 썰매 타고 아빠랑 알파스를 하는 스키 응? 이거 스키 스키 홉스 이거, 이거 스키 운동하자 스키 홉스아쌰 으쌰 으 썩. 석이 o u don't s 썩. d 썩 e 썩 a 썩 o p So, so, so, so, so, so, so, so, so, 갑자기 <웃음> 어, 갑자기 이렇게 딱덥 o 잡았네 그리고 <웃음> 네. 하이반이츠하이반 동물들이 이렇게 뭐뭐애가아아덥잡아 아빠 이거 떼떼떼 헨노는 좀비 맘모 봤거아어그덥석 덥석 덥석 덥석이래. 덥석 잡 아빠 됐어. 레스 타임. 레스 타임. 바이바이. 됐어? 됐어? 레스 타임. 레스 타임.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어요. 바이바이 이렇알찍스다 아, 여기 카메라 이래. 바이바이. 아빠. 아유, 다시. 안녕. 바봐 아빠. 이런 쌍! 쌍이 뭐라고? 아빠. 응? 아빠, 랑 쌍쌍 파티 한번 할까? 아아. 쌍쌍. 아아! 쌍쌍 파티. 아, 너. 쌍쌍. 아아. 쌍쌍. 쌍쌍쌍. 쌍쌍. 쌍쌍 쌍쌍.